오늘 아침마당에 장민호씨가 출격하였다. KBS는 내일 금요일까지 50주년 특별기회 아침마당 편을 방송하고 있는데요. 장민호씨가 출격하여 여러가지 입담을 보여주었다. 이번 특집은 이산가족 특집인데요. 서른도 씨의 잃어버린 30년 노래에 그때 그 장면 오빠와 여동생의 상봉 장면의 주인공 남매가 출격하였으며 그때 그 이지은 아나운서도 출격하였다. 여기서 장민호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호러머니 아래서 자랐는데 그런 애틋한 감성을 담아서 내 이름 아시죠? 라는 노래를 불렀다. 그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님 전 상서라고 하면서 낭송을 하였는데 많은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다. 하늘나라에서 어머님을 만나셨나요 하는 부분에서 정말 울컥하더라고요. 그리고 아버지의 자랑스런 아들로 살수 있어 너무 영광이라면서 나중에 다시 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하는 장면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장민호 씨는 잘 알다시피 정동원 군과 삼촌 케미 파트너로 많은 화제를 뿌리기도 했던 꽃사슴 미모의 트트 가수죠. 오늘 아침 가슴 절절한 사람 사는 세상의 희노애락을 보여줘서 시청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